미스터트로트 최종선 박지현은 경연이 끝나자마자 고향인 목포로 향했습니다. 박지현은 과거 자신의 일터였던 수산시장을 찾았고 상인들과 팬들의 폭발적인 환호가 이어졌는데요. 고유의 활어 보이스를 뽐내며 특별한 라이브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송가인의 검은 고야에 이어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를 불렀고 뜨거운 응원과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박지현 때문에 목포가 뒤집어졌네요. 아하, 아오! 야, 상까지, 어어어어어! 머 야, 여기, 진짜? 어머, 뒤에 플랜카드 봐봐. 한두 개가 아닌데. 어머니가 얼마나 뿌듯할까, 와. 감사합니다. 수산시장에 팬미팅 <웃음> 아직도 계세요 여기? 이모 사진 하나 찍어줘 사진 찍어줘요 당연히 훌륭하다 하하하하 하하하 어깨라아 이모 고마워요 잘했다. 이모 더 이뻐졌네 <웃음> 어 이모 안녕하세요 어머 착각 어어어 오 반갑다 어머 네머 착각 진짜 잘돼 <웃음> 아, <웃음> 아이 <아니>, 괜찮아 괜찮아 <웃음> 아, <웃음> 여기여기 <웃음> 열심히 할게요이 고마워 잘되 잘되라 아 여기 여기까지 와주셔서 <웃음> <많이 웃음> 진짜 난리 나버렸네 여기 와서 이렇게 축하도 받고 <웃음> 난리 나버렸다 지금 <진짜>. 덕분에 <웃음> 제가 이렇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제 그렇게 좋은 결과까지 <웃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포가 뒤집어졌어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어? 노래도 해드렸어? 어, 듣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술안마내내 청춘을 추스려 보는 긴 하루 끝자락에 빛들거리는 남자의 인생 외로운 호독한 남자 살며시내 옆으로 몰래와 놓고 날뛰는 이 마음 멋저라고 모르겠지만 클락셔를 눌러주세요 내 인생의 웃음을 잠시내니만 깜빡이를 길리보세요 보여야 <목소리가> 그래, 뭐 돼. 내상춘이못 하게 아, 붙잡아 보자. 우든이 응. 떨어진 정말 그만 위 엉덩이만 야. 보고 계신 분들어떻해 <웃음> 기도 한번 돌아봐 어, 주지 기도 한번 봤어야 되는데 저분들 계속 엉덩이만 보고 계셔 내 춤추지 못하게 붙잡아 보자 ...나왔기 때문에 힘이 나니까 되게 행복해 보인다 <웃음> Bum bum b